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아유, 문제야 문제 아 문제야 문제 진짜 아니 정말 어떡하지? 비행기에 마스크를 안 쓰고 타면 정말 화나? 아 정말 비행기에서 공항에서 이 마스크를 안 쓰겠다고 우기는 사람들 때문에 정말 화가 납니다 내시빌 국제공항에서요 마스크를 쓰지 않겠다고 난동을 부린 두 남성이 경찰에 체포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자 첫번째 남성은요 스피릿 항공을 이용하는 승객이었는데 마스크 착용을 거부함으로 인해서 비행기가 연착이 되게 했어요 게다가 공항 내 커피숍에서 샌드위치랑 소다를 훔쳤다고 합니다. 이 가게 주인은 뭐 고소는 하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그리고 또 그걸 떠나서 승무원에게 아주, 아주 아주 아주 나쁜 욕설을 합니다. 조카 신발색, 색연필, 18색 뭐 이런 거요. <웃음> 자, 이 샌드위치 도둑이 마스크 거부자가 된다는 옛말 있잖아요. 없나? 그런 말 없었나? 아무튼, 옛말이 딱입니다. 이 샌드위치 도둑이요. 마스크 거부자가 됐어요. 결국에 경찰에 체포가 됐죠. 그리고 한 놈은, 아니, 아니, 이한 남성은요. 워싱턴 D.C.로 향하는 사우스웨스터 항공을 이용하는 승객이었는데 술 냄새를 풍기면서 승무원들에게 아주 공격적인 오투를 이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. 아, 술취에 아, 아이, 나 마스크 안 써, 안 써, 아, 이렇게 난동을 부린 거죠. 아, 술이 들어간다, 술, 술, 술, 술 이러면서 추태를 부렸다고 합니다. 그래서 승객과 직원 그리고 공항을 찾는 모든 이들의 안전이 우선이기 때문에 마스크 착용은 비행기를 이용하기 위해서 또 공공안전을 위해서 필수라는 게이네쉬빌 국제공항 측의 입장이에요 그리고 이런 나쁜 놈 아니 이 나쁜 파렴치 아니 이 뭐라 그래 이 법과 도덕을 모르는 이런 사람들은요 경찰에 인계되어야 한다는 것이 또 이들의 입장입니다 조심해, 화나게 하지 말라고.